집에만 있으니까 힘든 점이 있어요? 아니요 집에 있는 게 좋아요? <웃음> 네 <웃음> 엄마, 아빠가 회사 안 가고 놀아주는 거예요 엄마, 아빠는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많이 놀 수도 있고 학교에 별로 안 가고 힘든 점이 있어요? 아니요 어,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주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별로 놀지도 못하고 선생님 얼굴도 보지도 못했어 아, 있다! 캠핑못간 거예요 밖에 못 나가니까 밖이랑 가장 가까운 베란다에서 비눗방울을 불고 있고 아빠랑 오빠는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지기 직전이라서 기분이 나쁘고 <웃음> 오빠는 이제 이길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게 비눗방울이나 잡고 있어요 이 그림은 엄마를 좋아 어정리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사진 찍는 거예요 할수 없을 정도로요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요?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누구한테 가장 자랑하고 싶었어요? 엄마, 아빠요 기분이 장정했어요 2학년 때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집에 와서 같이 공부해주셨던 선생님이랑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거든요 선생님한테 소식을 한번 전해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요 맛있는 거사 줄까봐요. <웃음> 뭐 어떤 거사 주셨어요? 케이크요. 패션에도 있나요? 하늘은 나는 거요. 음 저는 유명한 화가가 돼서 마당에 있는 집에서 개를 많이 키우실 거예요. 한내가 이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놨는데 미술학원 선생님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떤 냐고하셨습니 <웃음> 접수한 걸좀 도와주시고요 <웃음> <웃음>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요, 주변에 지인이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주 얼떨떨했죠. 이게 다른 수상자들도 보니까 더 잘한 것 같은데. <웃음> 집에서 그림 그려서 그냥 10원에 팔고 그냥 그랬었는데 어느새 <웃음>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탄게 되게 놀라웠어요. 그 배당에도 다 잘하고. 뭐 커피도 사고 했습니다 아 <웃음> 네.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집에, 집이지만 재밌게 그런 답답한 상황을 입고 준비해서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혹은 생각지 못했던 네. 그런 행복들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우리 다행히 더 이쁘게 키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